안녕하세요 재테크 채널 리치티브 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원유 투자자들 약 4천억 위기손실에 처해 있다는 영상에 관해서 올렸었는데요 시작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유 1배럴에대략몇 리터 일까요 이 드럼통 하나가 1배럴 인데요 정답은 150리터 입니다 네이버에서 단위 변산을 하면 1배럴에 158.9리터라고 나옵니다 오늘 4월 26일 기준으로 1배럴에 16.5달러 정도 나옵니다 1달러가 12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게 19,800원 정도가 되네요 이 뒤에 두 가지를 가지고 1리터에 얼마냐 계산을 해보면 130원이 나옵니다 이건 1리터당 700원에 파는 산다수 생수보다 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내가 돈 줄게 원유 1배럴만 사가 이러고 있습니다. 원유 투자자들은 지금 엄청난 손실 위기에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제발 제발 매수 좀 그만하세요. 지금 상태는 크레이지 콘텐코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해 지금 ETF, ETN, DLS, 주식 투자 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작정 매수하면 안되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ETF, ETN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유가연동 ETF는 이렇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상품마다 뒤에 다 H자가 붙어 있는데요. 이 원유는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결국 달러로 거래가 된다는 것인데 원유 본연의 가격도 있겠지만 환율 변동도 있겠죠. 환율 변화에 둔감하도록 순수하게 유가의 흐름만 추종하도록 환율 변동을 해지한다는 뜻입니다.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상품이다 는 뜻이고 e t f 는 유가연동자산이고 ETF보다 훨씬 종류가 많습니다. 짠 이렇게 보시면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이 보시는 것보다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앞에 붙어있는 신한, 삼성, 미래에셋 등은 상품을 출시한 증권사를 말합니다. 신한증권, 삼성증권 특이하게도 이 레버리지 인버스 X라고 써있는데요. 이것은 유가 수익이 나면 두 배가 나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면 두배 손실 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ETF보다 많습니다 ETF랑 ETN을 비교하기 를 전에 먼저 공통된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순수하게 원유 가격만 추종합니다 무슨 말이냐 유가 이외의 변수는 이것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직관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을 투자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식 SK이노베이션 s o 1 GS는 정제 마진으로 이윤을 남깁니다 유가랑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차전지 즉 배터리 사업에 더 적극적이죠 GS는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죠. 순수하게 유가의 흐름만 따라간다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WTI 원유가 내려가면 코덱스 WTI 원유 선물도 똑같이 추종해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ETN도 WTI 원유가 내려가면 거의 똑같이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s o i 은 어떨까요? 차트를 보시면 내려가다가 덜 내려오고 덜 올라갑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유가랑 비슷하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유사라면 유가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정제마진도 중요하거든요 결론 ETF, ETN은 직관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직관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점입니다 유가를 추종하기는 했는데 진짜 기름을 살수 없잖아요 큰 드럼통에 담아있는 기름을 어디다 보관을 하겠어요 실제로 기름을 사는 투자는 아니죠 현물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을 사는게 아니라 선물을 거래합니다 파생상품이죠 이 파생상품이라는게 현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가상의 상품을 말합니다 원유, ETF, ETN, DLS 등 기초자산이 해외선물 WTI 크루도오일입니다 즉 기초자산이 파생상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파생상품의 파생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가상의 상품들은 만기일이 되면 청산이 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선물옵션 만기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선물이랑 옵션은 청산되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려면 롤오버라는 거를 해줘야 돼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야기할 단어라서 정확하게 롤오버 원리를 말씀해 드릴게요 유가선물 4월 만기일과 6월 만기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지금 원유선물 4월물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만기일까지 계속 들고 있다고 하면 해당 선물은 만기일에 청산 소멸되면서 돈거래까지 되고 모든게 사라져요 사월물 이후에 투자할 물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ETF, ETN은 없어지면 안된다 계속 거래를 해야 된다며 4월 만기일이 오기 전까지는 들고 있다가 4월 만기일이 되면 팔아요 일단 매도를 하고 6월까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을 다시 삽니다 원유선물, 유걸물을 매수하는 거예요 과거 거를 팔고 새로운 것을 매수하는 이 과정 이것을 롤오버라고 합니다 즉 롤오버는 사고 파는 행위이죠 매도하고 매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도한 가격과 다시 사는 매수한 가격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사월물을 팔고 유걸물을 사려고 하는데 유걸물이 좀 비싸 그럼 손실이 생기겠죠. 그것을 콘텐고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그것을 팔았는데 판 가격이 더 비싼 거야 그것을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모든 거래가 백워데이션이면 좋겠죠. 하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근월물 상품을 차월물 상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콘텐고로 인해서 거의 투자자들 90% 확률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콘텐고와 백어데이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월물 WTI 가격이 20인데 만기일이 돼서 유걸물 30 WTI 상품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사월물을 그대로 유걸물로 옮기려면 우선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걸물로 다시 매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마이너스 10만원, 약 마이너스 33%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콘텐고라고 하죠. 이러한 롤오버 비용, 즉 콘텐고가 바느, 발생할 가능성이 백어데이션보다 큽니다. 반대의 경우 백어데이션이 발생하여 이득을 볼수 있는 경우는 10%에 불과합니다. 정리, 어쨌든 경우에 따라 잃거나딸수 있어요. 이것이 롤오버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롤오버 비용이 있기 때문에 나는 1년, 2년, 3년 무턱대고 장기 투자할 거야 하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가 안 되겠죠. 유가의 변동폭이 롤오버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ETN 같은 상품은 장기 투자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롤오버 비용도 두배예요두배 2배. 비싼 비용을 굳이 부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공통점은 앞에서 말했듯이 원유 가격을 추종하고 로로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 로로버 해결 방법이 없느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선물 WTI 직접 거래를 하면서 데이트 트레이딩이나 스윙 위주로 거래를 하시고 만기 롤오버를안 하면 이러한 손실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ETN, ETF의 다른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ETF는 F가 펀드의 F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펀드라는 게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일반인들에게 사고팔 수 있도록 잘게 쪼갠 것입니다 시장의 물량 공급을 ETF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뜻이죠. ETN의 결과는 원유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유가를 추종하는 임의의 가상의 상품을 설계한 것이고 시장에 ETN 물량 공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TF와 ETN의 가장 큰 차이는 ETF는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만든 다음에 유가를 추종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결국 ETF는 펀드예요 펀드. 유가를 정확하게 따라가지는 못할 수 있다. 펀드의 약점이죠. ETN은 자산운용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명 앞에 신한, 삼성, 미래에셋등 증권사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증권사가 가상의 상품을 만든 다음에 유가를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증권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채권, 신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장점 ETF는 사용만기가 없다. 펀드를 운용하는 한 계속하는 거예요. ETN은 상품의 선택이 폭이 넓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두배등 정말 많습니다. 공통점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배당소득세로 간주해서 15.4% 떼간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괴리율인데요. ETF와 ETN을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최근에 ETN과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나 뉴스, 기사를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요.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관련 ETN, ETF 내재 가치는 하락했지만 관련 상품의 매수세는 오히려 늘어난 게괴리율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게 왜 생기느냐? 이론적으로 정해져야 되는 상품의 가격과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 이 가격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이 벌어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큰 상품, 레버리지 상품이나 물량이 비교적 적은 상품 등이 해당되겠죠. 원유 ETF, ETN, DLS는 원본 상품인 해외선물 WTI 크루드오일과 현재 시점으로 가격이 괴리가 10%에서 50% 정도에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옛날에 비트코인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로 불리던 상황과 똑같습니다. 해외에서 한 개당 2천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유난히 2,500에 거래를 하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게 ETF, ETN, DLS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물 가격보다 비싼 것이죠. 이는 결국 제대로 된 시장가에 투자하지 못하고 그렇기에 손실이 날 가능성 또한 높다는 의미입니다 해외선물 크루드오일은 지금 매우 높은 변동성과 매우 큰 유동성으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현재 원유 저장소에 원유가 가득 찼으며 원유를 사려는 공장들도 거의 없으며 공장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멈춰 있습니다. 즉 원유를 생산하며 손해인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정치적 변수와 패권 국가들의 싸움으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으시길 견딜만한 규모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